아 심지어 똥 냄새도 아, 나. 아나 너무 힘들어. 내가 뭔 놈이? 놈을... 에? 잠깐만 이거 무슨 냄새야? 으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 커플인가봐요. 엠포양 <목소리> 사원에 도착했는데요. 거기까지 가려면 이 차를 타고 가야 대요 시트버스를. 두 명이서 해가지고 여기는 만 원. 여기가 이제 매표소래요. 만원천원 둘이? 네. 해가 오케이 들어가기 전에 여기는 사원이어서 치마를 꼭 하고야 된대요. 그래서 여기 바로 앞에서 치마를 골라가지고 입을 수가 있거든요. 드리마카시 이러면 금지되는 거 여기를 걸어가야 돼? 음. 여기를 걸어가야 된대요. 내가 음. 벌써 <웃음> 이미 이렇게 높아요. 아 진짜 똥 냄새도 나. 아나 너무 힘들어. 내가 뭔놈 에? 잠깐만 이거 무슨 냄새야 으아! 방금 점심을 먹었기 때문에 제가 죄송합니다 다 왔다 신성하게 이렇게 물을 뿌려줘요 너무 예뻐 어떡해 우리는 65번 저거를 찍을 수 있어요 거의 이걸 찍으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유명한데 저도 이저것 때문에 온 건데 사실 저는 <웃음>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밑에가 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기서 에 찍어주시는 분이 반사판을 대고 물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고 사실은 이렇게 땅이에요. 땅. 그래서 지금 살짝 허무하거든요. 저거보다는 저는 여기 와서 이게 노, 이거에 놀랐어요.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키키 여기까지 해서 세 곳을 왔는데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아마 양팔링 바그스까만 국충. 왜냐하면. 사람이 없어 어..나는 나도 거기가 왜 좋았냐면 나는 너무 컸어 거기는 기대를 하진 않았는데 가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크고 너무 조용하고 그런 분위기를 좋아해서 사람들 많은 곳보다 유명한 관광지보다는 버치벌러밥 괜찮아요? 됐어요? 재미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튼 거기가 제일 좋았다 여기 앞에서만 찍을 수 있고 저기 계단에는 앉을 수가 없대요 그래도 진짜 예쁘니까 와서 찍으시길 바래요 왜냐면 나 혼자만 가파른 언덕을 혼자서 걸을 수는 없으니까 와 가까이서 와서 보니까 더 예쁜데요?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커플인가봐요 아 부럽네요 한 평생이 지난 후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냥 내려갑니다 지금 비가 오려고 해요 아직도 열팀이 남아있어서 피티가 저한테 눈으로 욕했어요 이거 이거 봐, 이 사진 아저씨의 기술을 제가 배우고 수련을 마치고 이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 사원을 보긴 봤어요 예쁘고 그랬어요 3가지 탐방을 했는데, 집까지 또 2시간 정도가 걸리거든요? 가서 오늘 클로징 멘트를 좀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오늘 세가지 갔었죠? 띠르다강가, 따만우중, 마지막 정말 가보고 싶었던 램프양 사원까지 아주 알차게 아침 9시부터 돌아다녔어요 제일 좋았던 곳은 그 따만우중으로 뽑았습니다 한적했고 사람도 아예 없었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 그리고 정말 넓었고 제가 가고 싶었던 취지에 딱 맞는 곳이었어요 세계 중에 딱잘 맞는 곳이어가지고 그리고 띠르다강가는 어, 고기들이 생각나네요 고기들 너무 귀여웠어요 진짜 귀여웠어요 원래도 이제 잘생긴 사람도 예쁜 사람도 이제 너무 가까이 오면 부담스럽잖아요. 약간 그 것처럼 이제 너무 귀여웠는데 조금 가까이 오니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램프양 사원. 램프양 사원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감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여기를 추천해 준게제 지인이에요. 혹시 뭐 그런 거 아니지? 나아 혼자 죽을 수 없어. 예설이 너도 한번 죽어봐 하면서 아닐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어, 추천해줘서 너무 고마웠고, 다만 그냥 차를 타고 가도 가도 끝이 없이 고산지대였고, 어, 내렸는데 또 중간 이두 다리로 걸어야 해서 살짝 힘이 들었어. 따만 오중처럼 무엇인가가 있을 줄 알았어. 근데 갔는데 사원 하나랑 어, 포토워스팟 이렇게 하나 두개 이렇게 있더라고. 그치만 나는 사원이 너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골져스해서 너무 좋았어. 아무튼 솔직히 오늘 정말 재밌었고. 알뜰살뜰하게 잘 다녀왔어요. 그걸 좀 느꼈어요. 혹시 워터파크 갔다가 신끈뜨나게 노신 다음에 나와서 육개장 사다있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나 따끈따끈한 거 먹고 나서 이제 집에 갈 시간, 차를 타고 집에 가실 때 어떤 기분인지 아실 거예요. 목을 가누지를 못하면서 잠에 드실 거예요. 아마 키키는 이제 아무래도 아담하고 차 시트가 되게 잘 받아줘요. 이렇게 해도 근데 저는 거의 뭐 이렇게 하면. 아, 이렇넘어가주는거 아시죠? 아침때가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 순간을 아실 거예요. 거의 지금 탈골 수준으로 기브스 기업 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저는 이제 침대에 딱 누우면 바로 잠들 것 같으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발리 2일차도 정말 재밌었고요. 내일은 스미냐고로 갑니다. 여기가 대표할 게 산이라면 거기는 바다입니다. 김돌거래인거 아시죠? 그럼 내일 스미냐고에서 뵐게요. 안녕. 좀 잘생긴 것과 지나가네. 좀비로 갔다. 역시 여기 앉길 잘했어. 여기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와야 될것 같아요. 특히 어떻게 생각해요?